살려고 인생이여, 아마 보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와인 내가 선택한 길 후회할 뻔 못하나 스스로 걸어온 원망한. 멋지게 살아가고파 오늘도 나는 간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간다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간다 좋은 걸로 가 저리 끼고 살려온 인생이며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와던 내가 선택하기 후회한들 무엇하나 스스로 걸어오지 원망한들 무엇하나 멋지게 살아가고 파 오늘도 나는 간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간다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간다 오걸호 나는 <놀람> 간다 <놀람> <놀람> <놀람>